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향에서 코나 시승회가 있는데 어 시승 출발하기 전에 한번 제가 담아볼까 하거든요 이 코나 신형이거든요 일단 뭐 제가 차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 일단 세팅 한번 맞춰볼게요 일단 운전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제가 좀 키가 작기 때문에 맞춰놓고 이번에 코나가 이거는 이 모든 사양이들은 풀옵션 사양이거든요 여기 썸루프도 있고 계기판이 이 예전에 그랜저 문제 많았잖아요 계기판 거지같다 해가지고 근데 이게 결국 코나에도 들어왔어요 일단 이게 이 그랜 계기판 디자인이 뭐갈아없는다고는 하는데 이걸 이대로 계속 밀고 가는지 아니면 나중에 OTA라고 해서 이 내비 나중에 업데이트 한다면 바꿔주는지 잘 모르겠거든요. 일단 그래서 일단 뭐 설명해 볼게요. 이번 이 차는 시승차는 모든 사양이 되라폴 풀옵션 사양이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이 시트도 당연히 전동일 거고 되고요. 그냥 똑같아요. 계기판 크러스터 다그랜저예요 그리고 이 스위치도 그 변속레버도 그냥 그랜저 똑같은거 들어가있고 여기 안전을 위한 이거 서라운드 모니터도 그냥 어이 왜 꺼졌노 자이 이 사양은 이게 웬일로 이 코나에도 이런 주차보조시스템 다 들어가있거든요 이게 리모컨 대면 차 키워있노 네. 리모컨에 이렇게 측면에 있어요 그 제네시스나 좀 고급차들 보면 무슨 뭐 애완동물 뭐 데리고 타는 마냥 장가 버린 다음에 차를 원격, 원격 주차 시스템이 요번에 있거든요 근데 이 소형차에 이걸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 막 이런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일단 이 차가 요번에 전장은 별로 안, 안 넓어졌거든요 근데 휠 베이스가 어, 좀 많이 길어졌어요 휠 베이스가 많이 길어져가지고 지금 제가 딱, 그냥 딱, 최대한 붙여 앉은 거거든요? 근데도 지금 남아요. 여기 지금 바로, 발도 지금 최대한 남고, 플랫폼이, 아반떼랑 니로 얘네들이 쓰이는 그 차대를 물려 받았어요. 그 옆에 이것도 지금, 있고, 심지어 그냥, 웬만한 소나타 뭐 이런 것도 다 그냥 코너에도 들어온 거 넣어주는 거 같아요. 뒷자리 한번 가볼게요. 일단 제가 좀더앞으로 붙여놓고, 좀더 공격적으로 해볼 테니까. 다시 뒷자리 한번 가볼게요 <웃음> 자 뒷자리로 왔습니다 뒷자리를 보시면 어 먹고 왜 여긴 있는데 여기 없죠? 노추지 상의가 없네요 그리고 오좀 넓어요 한 주먹 은두 개인가 남거든요? 한 두세, 두 개인가 한세개 정도 남아요. 라이트 필요 없고, 꺼버리고. 열선도 올, 열선도, 이제 또 틀어 볼게요 이거 얼마나 뜨거지나 봐번라볼고 일단 센터 이것도 한번 내려보고. 얘는 집에 있는 차랑 집에 있는 투싼데투싼이 왠지 7년 전 거, 그한 채급, 투싼이한 채급 높잖아요? 얘는 소짜고, 투싼은 준중형인데. 와, 소짜도 이게 드디어 생기네요. 숫자도 드디어 생기고, 일단 계기판, 일단 뭐 운전석 한번 실랑 한번 보시죠. 감상하시죠. 운전석이 디자인 특이해요. 완전히 동그란 게 아니라, 여기서 한번 여기서 꺾입니다. 여기랑, 여기 한번 꺾이고, 여기가, 뭐, 뭐, 아예, 각진 건지, 뭐,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, 약간, 약간 뇌절이 와요. 근데 이거 하나 좀 까겠습니다. 제가, 얼마 전에 전시차를 보다가 좀 봤는데 <목소리> 면상은 이렇게 아무렇지도 없게 용접 부위가 아무것도 없어요 신기한 게심리스토리스라이딩 이렇게 잘 있거든요 여기는 용접 자국이 하나도 없는데 왜 하필이면 문짝에다가 잘 하시더니 여기 용접자국이 있어요. 보세요, 봐봐. 봐봐, 이 썩은 것들. 이따구로 마감한다고요? 이러고. 그리고 틈새도. 와, 이거 겁나는데? 왜그렇게 왜 이렇게 났대? 그 다음에 열어볼게요. 트렁크는 웬일또 전동으로 넣어줬어요. 이거 화물, 화물 이거 분리에 분리하는 장치도 있고. 이거 차가 지금. 생산되고 바로 지금 와 가지고 주행 거리 420km도 안 돼요. 완전 새 차. 그다음에 휠 사이즈는 맥스을 쓰고 1 9인치다차무개가좀 있어요. 이번 이번 코너 좀 무겁습니다. 1780. 엔진 넘버 엔진 넘 원래 요거 했는데 왜이걸 옛날 걸로 재탕했대. 짜증나게. 엔진 엔진도 한번 봐야겠네 어일 1.6 커보네 이거 굉장히 많죠? 이런 거막 고무 몰딩이나 이거 다 스틸이더라고 뜨거웠겠네 역시 뭐지 d 아이라네 엔진 열 많죠? 근데 좋은 게 예전 1.6 터보는 출력이 180마력이었는데 이번 198마력, 한20마력 20, 올라갔어요. 어, 역시 풀옵션답게 이번 이번 소형에도 이게 들어가요. 후측방 하나 이도 들어가요. 뭐 이거는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소자에도 과감하게 넣어줘가지고 이제 좀 제일 계급 낮은 차랑. 이제 상급차종간에 이제, 이제 간극을 최대한 줄이려는 모습은 좋거든요 이제 내비게이션도 12.3인치 들어가가지고 이제 미니 약간 그랜저나 최대한 차별 정책을 최대한 없애려는 건 좋은데 이거를 굳이 350을 더 받아가면서 탈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그랜저 있는 그대로 재탕해가지고 그리고 왜 시가잭은 왜 갑자기 아날로그 돌아갔대. 그리고 하나 더. 빌팅 캠, 빌팅 캠 스위치를 여기다 갖다 놨어요. 뭐야 왜안 열려? 씨 뭐야 여기 무슨 뭐 카메라 뭐야 여기 이상한 거 있거든요. 좀 약간 뇌절이 온데. 아 그리고 글로브 박스가 원래 이렇게 파티션이 돼 있는데 오씨 그냥 없어요. 이렇게 돼 있어요. 좀 차를 좀 공간을 활용하려다 보니까 여기 아예 생략한 것 같거든요 왜 생략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센터 터널도 뭐 그렇게 막 센터 터널이 생각보다 낮은 듯 하면서 높아요 근데 적당히 높다 보니까 무릎 이렇게 자세 잡기 좋아요 어 일단 시즌 코스가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일단 한번 빠르게 돌고 일단 주행해서 한번 어또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출발하도록 할게요.